예, 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을 한 3,4일 안 찍었더니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오늘은 여주 이거 어, 내가 전번에도 여주를 했는데 여주가그담 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여기에 인슐린이 들어있어서 음,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주로될수 어, 있으면은 음식을 많이 해서 드세요 그래서 이건 오늘은 어, 여주 계란말이 하고 여주 피클 할거 이거 이걸로 그리고 어, 여주 살 때는 항상 연한 거. 너무 먹신 거는 너무 써요. 그래서 항상 연한 걸 사면은 조금 쓰고 말아. 그러니까 국산은 사고 꼭 연한 걸 사세요. 이것도 좀여쪽에는 좀, 좀먹시게 좀 보이잖아요. 여기는 연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 여주 살라 그러니까. 그리고 수입은 어, 이 색깔부터 좀 틀려요. 그리고 이게 줄무늬도 쭉쭉 이렇게 있어요. 수입은. 근데 우리 국산은 이렇게 오돌오돌하니. 오드라드 이렇게 많아 요기 있어 국산은 꼭 사야 돼 수입을 사면 써서 못 먹어요 오늘 이제 시쳐볼게요 이오드로드 해갖고 이 속에 이물질이 끓여있으니까 칫솔로 닦아야 돼이 깨끗이 쳤어요 끝에를 잘라불고 씨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씨가 염은 게 없는 게 연한 거요 예 이게 써서 몸에는 좋은데 써서 잘안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또괜찮아 먹으면 하더라고 그래서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고 장내에도 좋고 건강식품이니까 가끔 해서 이렇게 드세요. 많이 드실수록 좋으니까 여주그 피클 피클 할 것부터 먼저 썰어 볼게요 먹기 좋게 딱 요정도 요정도만 썰어야 돼 먹기 좋게 너무 커도 먹기 나쁘니까 이거는 이제 물하고 물하고 물물물둘이 <웃음> 뭐라 그럴까 2분의 1, 1인가 응 어, 2대 1로 하면 돼물 이렇게 한 이걸로 두 컵에 세컵 해야 될것 같아 하나 살라면 나도 잘 모르겠네 몇개 들어갈지 이게 세 개니까 여기 식초 한컵 반. 이게두배 식초 아니에요. 일반 식초에요. 600ml에 이게 300ml, 식초 300ml, 설탕도 300ml. 설탕 300ml. 이거 이제 넣을 거고. 300ml. 소금을 좀 넣어줘야 돼요. 소금. 소금은 좀 짜지 않을 정도로 넣으면 돼. 안아도 돼요 아 그렇게 하니까 물 양이 딱 맞네 근데 이게 절여지면은 물이 좀더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 이틀 정도 있다가 먹어도 되더라고요 꼭당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세요 이건 이렇게 끝났고 요거는 이제 계란말이 계란말 한대 쓰려고 이거 반쪽 남겼어요 당근하고 이거 잘게 다져주세요 당근도 이 정도만 이것도 많은 것 같아 지금 어주도좀 많고 당근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지기가 있으면 다지기에 다 다지면 되는데 우리 집에 다지기가 없어요 다섯 개 갖고 할 거야 여기 소금을,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요. 됐어. 소금 좀 넣고. 여주가좀 많은 것 같아요. 넣어보고. 적당히 넣으면 돼, 이거는. 뭐 양이,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니까. 식용유를 조금만 부어갖고 너무 많이 부어 안되니까 아니 우리 먹을 때는 잘 되는데 내가 또잘 하려고 하면 더안 되더라고 이게. 잘아 진짜 이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근데 근데 뭐 먹는데 뭐, 는 뭐, 뭐 상관없어. 여기까지만 성공하면 되는한 <웃음> 번만 뒤집으면 되는 거야. 왜 그래? 어. 괜찮다. 어. 어. 아, 되지. 와, 근데 음 어, 어, 다섯 다섯 아니 계란이 조그만 건 다섯 조그만 데도 많네. 다섯 개가. 여기 주걱 자국이 난 거예요. 어이? 이래도 잘한 거예요? 어이? 이게 안나 <웃음> 이게 게안 생겨야 되는데. 어, 주걱 자국 이거 이걸로 이렇게 맹글지않았어다 이거 을까 <웃음> 이게, 개맛은 한쪽에 가 있네. 이거 한지 30분 됐냐? 벌써 이렇게 숨이 죽어서 국물이 많아졌어요. 요. 그리고요, 이게 지금 엄청 쓴줄 아는데요. 별로 안 써요. 음. 근데 한이틀 있다 놓고 먹으면 은딱 먹기 좋아. 이거요, 이제, 그, 그, 여주 피크라고 여주 계란말이가 안성했는데요 이게 사람들이요, 이게 엄청 쓴줄 알고 잘 안해드셔요. 근데, 연한 것만 사면은 국산하고 연한 것만 사면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란말에는요,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 그, 토마토 케찹 딱 올려서 먹으면은 정말 맛있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